이 면면들 봐라 면면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볼 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되 드론을 하나 파밍합니다 그리고 아, 자기장이 혹시. 안 건졌다 싶으면 드론을 밟고 내려와가지고 탈출을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란겔에서 드론이 아주 잘 나온다고 에란겔 한번 가봅시다 야안 되겠다 야 그냥 이거 세 명은 그 올라가자. 그리고 한 명이 파밍해서 드론을 찾아와. 그거를 타고 내려오자 그냥. 올라가는 걸 실패한 사람이 구해오면 되겠네. 그지그 이제 내려가서 파밍할 사람 세미 해 주세요. 세미. 아, 뭐야 더 올라와 왜? 나안 올라가. 아? 어? 야야야 야. 야, 야. 야 내가 파밍하고 올게. <웃음> 야, 야. 야 이거 <웃음> 어, 야 이거 어야 드론이다. <웃음> 거기서 거기서 말겠다고? <얘기했다고? 웃음> 야나 봐줘. 나 봐줘. 아, 어, 어, 지금 돌섬에 나와있는 썸신병우를 <웃음> 만나러 일단 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까이 가서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목소리> 아 시발 나이 배우 따돌릴자만원그 리액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록가만 원어치 한거 아니었냐? 방송해라 너. 오하마무 감사합니다. 예하 우후. 우오 아, 여기까지. 아아 어, 이게 만원 야이 짧다. 다시 아. 떡락. 똥락, 떡락하겠는데? 어또어어어야 드론 드론 깔아주자 한 어, 이거 하고 하고 와봐 한이 정도 어때 야 록스 여기 딱 밟아봐봐 여기 여기 딱밟봐봐 어차피 낙뎀 별로 안 들어오니까 한 밟아봐봐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여기 아 아니 아, 지금 낙뎀 실험하는 거니까 낙뎀 안 받고 내려오려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죠 그죠 어차피 여기서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한번실험해보자고으로예더 네, 더 네, 앞으로 와야 돼한한 이점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야바더 밑에 있어. 오케이. 더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됐다 됐다. 더더데야용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오더오더더더더더더봐더더더더더더더더야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오. 어? 어? 살짝 빛나왔어 살짝 빛나왔어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야야야 저놈이다 저놈 야 이거 4명이서 뭐... 때려버리면은 아, 나 후라이팬 있어 오 어, 해봐 해봐 해봐 지금까지 고인의 개쩌는 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빵야 맞았어 방피, 방피, 방피 어, 어, 어, 어. 방비방비방비 어디 어디 비 찍어 <웃음> 와아아 <웃음> 죽여줘 죽여줘 야후라배팬후배이팬 흔만 흔아쌤 죽어 야, 그러다가 야야야야 야, 야, 야, 일로와 일로야 꺼져 누나 비와어 가시면 안되지 야야야야야야야 제발 야 해줘 해줘 해줘 야 살려줘 야 오늘 영룡이 폼이 좋네 아니, 그런가요? 지금 채팅에 AI들 보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는데, 미친 님들이 지금 이 상황 대봐요 AI라고 총이 안 아프게 박힐 것 같니? AI면은 뭐, 약하게 때리나? 저 사람들은 AI한테 안 맞아봐서 그래. 그리고 AI한테 AI... 맞으면은, 마음까지 아파, 마음까지. 감정이 으아, 없는 로봇한테 물살.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우리 지금 아마존 정글에 맨몸으로 떨어져. 아, 그 뒤에서 또 있다. 쏜다. 야, 곤총 먹어도 되는 거야? 아, 야, 야, 사람인가 봐. 안 돼요. 아니야, 사람 없어. 예, 야! 사람이잖아! 살려줘 오, 빨리 오아 아! 사람이야 사람! 아, 아, 아, 와. 아 사람 사람이다 이거 사람이다 잡아줄게 잡아줄게! 싹! 열심히 하세요 알로. 오! 비상후출이다! 오! 비상후출이다! 두개야 두개? 오 두개야 두개야 개야. 드론만 얻으면 돼 이제 드론만 얻으면 돼 드론만. 딱 드론 하나만 딱 얻자 딱 하나만 없는거 같아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비상후출 타고 들어옵시다 비상 호출? 삼 삼성 호출? 이렇다 <웃음> 그냥. 왜 이렇게 중간이 없어? 비상 호출 3개 아니면 뭐 드론 4 개. 이이 둘이 섞이는 게 없어 김계정 방송 보시는 분들이 화면 잘 보세요 쟤는 노안이 있어가지고 못 본다고요 잘못봐봐줘야돼 바둑카도 저번에 놓쳤었잖아 오 뭐, 뭐 루이스야 무조건 가야 돼얼랭 그럼 일단 여기서 발견 못 하면은 비상호출로 일단은 올라가자 일단 아, 비상호출 하나 깝시다 어디다가요? 저기... 어... 샤미 갑시다 샤미 그럼 샤미. 내가 깔게 그래 까려 내가 까야지 야 너희들 근데 올수 있니? 시간 안에? 깠어? 여기만 보자 여기만 깠어? 예. 깠어 아가지마 깔다 깔다 나 오토바이 있어 용룡이 버려질 것 같은데 봐라 용룡 와야된다 괜찮아 비행기 올라오면 멀었어 자 벗어 야돼 <웃음> 이제 야 용룡아, 용룡아. 어 왔어 왔 용룡아! <웃음> 어나 이거 안 붙이고 있었네? <웃음> 야 3초만 늦었어도 너못 들어왔어 네츠고 용트 담무 어디 어디? 샤미 샤미 샤미 자 자금 음. 하나 하나 여기 올려 놓을래? 어딘데? 어딘데? 어딘데? 하나 이번에 올라가 있을래? 내가 올라가 있을게. 그래. 그래? 다음에 꼭 만나자. 따라서 보자고. 에 저렇게 혼자 깝치면꼭 죽는 병 있잖아. 아니 나는 여기 가만히 돌산 위에 있을 건데 무슨 1번 <웃음> 핀 가면 되는 거야? 자기장이 닫아지긴 하는데 그 뭐, 뭐, 괜찮지 않을까? 드론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웃음> 와! 는다 아, 뭐 어, 야, 어쩔 수 없다. 비상 호출로 버텨. 오늘 컨셉 뭐냐고요? 드론 밟고 떨어지기 야 룸바. 빨리 응급처치하자 쓰자 일단 이 집까지 한번 싹 뒤져봅시다 이다 뒤졌니? 아, 뒤졌어 이미 4번이 없어 없어 아.. 예뻐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자 여기, 야, 여기 마지막 집이다 거의 먹고 2번으로 올라가서 2번 여기 없으면은 진짜 그 에이. 쌈씨 좋은 말할때다 내려놓으시죠 뭐야? 이제 뚝배기라든가 왜? 타랴 재수없어? 어허허 뚝배기를 벗으니까 큰 뚝배기가 나오는데요? 나어 나, 나, 나, 두 개. 드론 두개 뭐야 드론 두개 드론이다! 우와, 우와 <웃음> 가자! 뭐? 올라가자!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설치해 빨리 설치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야, 어떻게 두개가 아, 나와? 올라가라야너 죽는거 아니야? 난 뭐, 나, 나, 나거 괜찮아 거난 안죽어 전파방해배낭이야 나도야 용용이는 조금 아파 나도 살짝 이렇게 갔다올게 드링크 하나 줄게 드링 좋아 말도 안 되는 운이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어요 갔어요 록스님도? 나 배치 실패인데? 왜 배치 실패죠? 배치를 잘못 봤나 보다 가자 l e t s going to the moon <웃음> 2번핀 어디야? 2번핀 2번핀 자 내려! 나 일단 먼저 볼게 여 말고 2번 가 2번 어라? 어? 어라? 어라? 에? 에, 바람이 좀 이상해. 낭기류, 낭기류, 낭기류이슈. 근데 이거 좀 이상하긴 했어 바람이. 아 원이 어차피 아, 안 좋았다. 아 그러네. 나나 아, 여기, 여기 지붕 올라갈게 차라리야 이제 목표 비상호출. 어, 야 이거 사람이다. 야, 사람이야, 다 사람이야. 쌤 사람 멈춰 거기. 뒤에 사람 있어, 사람 있다고.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야야야, 왔다 왔다 왔다. 쌤 너한테 간다. 오오오, 피스 피스. 야 나한테 오지 마이 쌍놈 새끼야. 어어 어어 어. 어나안 들킨 건가? 나안 들킨 건가? 아, 아, 아, 아, 그, 아, 그, 아 그, 야! 뭐해! 뭐해! 뭐해? 나 살려. 고 폭탄 져서 잡으려고 했는데. 어, 에바야. 그, 한테 죽임을 당감이 어떠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TV 나가는 건가요? <웃음> <맞았어>. 야, 이번엔 <웃음> 네가 날 죽이겠는데요? <웃음> 어, 저 뭐가 왔는데? 야, <웃음> 이번엔 이번 네가 날 죽이겠는데요. 도와하세요 <웃음> 아! <웃음> 특 5초 전에 당사자하고 인터뷰 한번 해봤고요 이 채널 주인은 저니까 제가 한번좀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비알딩을 뽑아줍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야 오늘 비알딩 야, 야 오늘 비알딩. 비알딩 없어, 없어. 괜찮아요. 어그로 끌려오면는 충분합니다. <웃음> 당황했다당황했어 <맞아>. 당황, <웃음> 당황 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당황하지 마세요. 드론으로 <웃음> 아, 어, 어.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이제 오잖아요 적들이? 네, 그럼 어떡할 거죠?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는 자기장을 들어가야죠. 야 드론으로 정신 사납게 하자. 이게 지피지기면 음...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 나를 난다 적을 알아도 가면. 어떻게 때릴 거죠? 아, 때릴 필요 없죠. 누구랑 싸우는지만 알면 그 방향으로만 안가면 되거든요. <웃음> 쳐맞고 있는데요? 림 <웃음> 녹아요 당황하지 아, 마세요 괜찮아요 저 위치 봐놨죠? <웃음> 당황 본인만 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땅꿍와 와, 이쪽에 앉아, 있는데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요? 오오오 집게지기 100점 100점인데 집게지기 못했는데요? 아 이거요? 좋아하 이거 어떻게 살았 이거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거 ㅋ ㅋ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 안으로 들어오면 돼. 니불 들어와 불 들어와! 네. 그렇지. 로봇. 이렇게 오. 와서 안착해주면 눈물이 어, 어, 좀더 나을 어, 것 나을 같은데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웃음> 석배로 앞에 <웃음> 있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4대1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인터뷰 <웃음> 가능할까요? 아 4대1인가요?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예 <웃음> <야>, 인터뷰 <웃음> 한번 하러 가보시죠. <웃음> 저, 혹시 저를 살려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기요. 저그사이비 그런 거 아니고요. 엉덩이 비비는데 모른다. 그니까. <웃음> 아, <웃음> 왜 모르냐 이거? <웃음> 안돼. 죽었다. 나이에겐 수레탄 하나가 있거든요? 좋아요 선바리 헬미하면서 손을 일단 들죠 양손을 무기 대지 말고 라인에 더 잡을 거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옆에 숲으로 옮겨? 사사사 어? 몇대 맞았는데요? 아 노잼 노잼 아... 이마이어도 잡던가 으 솔직히 방금 그한턴 버텼으면 나다 잡았어 폭탄을 아니 나 수류탄 안 맞았으면은 이거 지금 우리 두명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아니 벽에 붙어있는 나를 기절한 상태에서 수류탄을 나한테 던졌다니까 록스가? 이건 록스를 즉결 처형하죠 이거는 문제가 있어 왜냐면 저번 주부터 약간 그랬거든 록스가 이거 록스님 일단 <목소리> 왜 그랬는지 좀 합시다 아니... 당신들 살리려고 폭을 제가 각도를 맞춰서 던졌거든요? 네. 살려놓고 죽였다? 딱그 골목, 그 골짜기로 슉!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왜 말을 안 했죠? 들어가자마자 터졌어요. 동길자가 호안의 수류탄도 안 했다? 5초 세고 던졌거든요? 호안의 수류탄! 안 했다? 미친 애네요. 미친 애네요. 미친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 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기만이에요. 영상 봐줘 보호 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